아, 잘했다, 잘했다. 미스터 트로트 예고입니다. 오는 3월 2일에 방송되는 미스터 트로트 11회에서는 본선 4차전 2라운드가 진행됩니다. 본선 4차전 1라운드 라이벌 매치에서 경쟁자였던 참가자들은 2라운드에서는 서로 힘을 합해 최고의 무대를 만듭니다. 무대는 뜨겁게 하지만 승부는 냉정하게 힘을 합치되 자신을 더 돋보여야 하는 무대에 참가자들의 혼신을 쏟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한 똘똘 뭉친 박성홍과 송도현 두 트로신동의 감성으로 울린 무대가 탄생합니다. 트로카사노바 윤준엽과 파라보이스 박지현이 열정이 넘치는 댄스로 여심을 훔치고 김용필과 추혁진의 반전 매력으로 순위 반전을 노리는 무대가 꾸며집니다. 어제의 적과 뭉쳐야 사는 단 10명만 살아남는 중결승 티켓은 누가 거머지게 될지, 반전 드라마를 쓴 최후의 탑 10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11회는 3월 2일 밤 10시, TV 조선에서 방송됩니다. 잘할수 있지. 갖고 있는 걸다 보여 드려야겠다 즐겨봅시다 <웃음> 불사지로 <불사지요론자>. 동작 <웃음> 모든 걸 담아서 해야겠다 <웃음> <웃음> <웃음> 사랑은 더 멀어시다 나 때문에 해보자 어 아, <목소리> 너무 잘했다 내가, 내가 아, 너무 잘해 과연 본선 4차전 1위 누가 될까요? 불사지르고자 불사지르고자 아 잘했다 잘했다